음. 오빠 나 편의점 가서 맛있는거 사올건데 뭐 사다줄까? 아니 너나 먹어 진짜? 응 음. 정말? 아이 그렇다고 너한 입만 달라 할거 아니야? 아 아니, 아, 아니, 이 진짜 안 먹는다고 아이, 너나 먹어 온난하냐? 뭐가 넌 내가 아기였을 때도 그랬어 기억 안나응 우리 깜찍하고 완전 소중한 우리 요리를 깍꿍 누리가 좋아하는 분이나왔으요자 여기 아천히히어엄 엄마는 나가 볼게. 드르륵 꺄크 <웃음> 동생아 나 분유 한입만 어? <웃음> 아? 아, 한입만 아, 먹자고 에이 아이고 어 아이 발 분유인데 왜 이렇게 맛있냐? 어나뭐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안 먹는다 했다. 아 지금이라도 먹고 싶은 말해살 거니까 아이 안 먹는다고 아까 많이 먹어서 나배부름 진짜 그렇게 말해놓고 훔쳐 먹기만 해봐 아 이제 세팅도 끝났겠다 느긋하게 하나하나 마실 음료하면서 먹어보실까 어? 어? 아또 뭔데 아까 말했지 야 그러니까 오빠 꼴대 사온다고 그랬지? 아니 진짜 개쪼잘하네 누가 다 먹는데? 한 입만 먹고 어? 이 맘만 못 나는 거지 아, 짜증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한입중 아, 그러면 한 입만 먹고 있어 나 아래 내려서 젓가락 가져올 테니까 아이 그냥 먹어 젓가락 하나로 쓰면 되지 어, 미쳤어 오빠랑 간접 뽀뽀하게 진짜 개드러워 죽겠네 하이씨 아, 그, 미, 척, 하긴. 그러면, 뭐, 한 입만 해볼게. 나+ 나+ 나 맛있겠다 오빠 한입 다 먹었어 <웃음> 어이, 배부르다 아이, 미안 아이 너무 맛있어서 아이, 다 먹어버렸지 마. <웃음> <웃음> 와타시노 나마에와 교주로 동동크 와타시 김리아쿤을 베리베리 징오데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지 니녀석이 한입만 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언제였을까 항상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빵을 먹으려고 할 때도 하늘만, 출발 음... 료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도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을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안 돼! 너는 니, 내가 무엇을 먹든 심지어 작은 빵조각일지라도 한 입만 달라는 너는 어디선가 마치 닌자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한 입만 달라는 요청을 목살하는 순간 너는 날 쪼잔하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만들게 뻔하지 하지만 와타시 절대 조잔한 남자가 될수 없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심장을 종이 꿰뚫었을 때 아니 바로 조잔한 남자가 되었을 때다 아 콜라를 구매했다 저 녀석 내 콜라를 정확히 포착했군 흥이 <웃음> 순간을 기다렸다 오마이 내가 만약에 이 탄산감이 풍부하며 이 따끔따끔한 콜라를 한순간에 원샷 한다면 넌 절대로 나한테 한입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겠지 자 이쿠쥬 단숨에 원샷 하는거다 으 한음뭐이 음... 내 입안에 탄산이 음... 음... 쏘는 음. 콜라가 있는데 어떻게 한입을 달라고 할수 있는거지 이 녀석 설마 한입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, 음. 뭐, <웃음> 잘 먹었다. 한입, 고마워. 와 다시 저 하늘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푸른 궁극의 푸른 조성딸이 뜨는 날이면 소름 끼치고 자기 힘든 이유가 뭘까? 그래, 그 녀석 때문이야. 한입 충킴니야 와, 다시 그 날이었다는 내가 마카롱을 사던 날, 마카롱을 맛있게 먹을 생각이 기뻐했던 날. <웃음> <웃음> 이 마카롱 야무지게 먹어 야 하늘만 알았어. 여기 음. 음. 오! 와! <operate>. 그래, 그 마카롱 상자를 열었을 땐그 마카롱들이 모두다 모두 초승딸이 모두 돼 있었지 아, 어, 오늘 밤도 저 아름다운 초승딸이 질 때까진 잠들지 못하겠구나 어. 아 안.